마이벨의 104번째 리뷰, 짠! 동대문 엽기 떡볶이, 엽봉! 가격은 한 상자 11,000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마이벨입니다.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신메뉴, 엽봉인데요. 두 가지 맛과 두 가지 시즈닝으로 총네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,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. 버터 꿀봉과 달콤 치즈. 음, 되게 달달하다. 허니버터칩 맛 있잖아요. 그 치즈 특유의 꼬릿꼬릿함을 굉장히 은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. 버터 꿀봉, 매콤땡초. 어? 되게 약간, 맛있네? 시즈 <웃음> 자체가 매워서 되게 달달 매콤한 느낌이에요 고추 맵봉에 달콤치즈 겉면에 이 고추가 보이더라고요 어? 진짜 약간 그 고추 바 하는 느낌 나네? 어? 전 얘네 둘이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? 완전 달라요 맵고 달았는데 얜 달고 매워요 <웃음> 맛이 오는 타이밍이 다르네 고추 맵봉에 매콤탱초 근데 딱 봐도 몇개 생겼어 <웃음> 이건 아 되게 혀가 아프다 생초의 매운맛이 되게 살아있는 맛이네요 또 엽떡과 함께 할때 증가를 발휘한다 해서 엽떡에 찍어 먹어 볼게요 아 엽떡 진짜 오랜만이다 배불러다 배불러 배부르. 엽떡이 함께 해주니까 그 맛을 많이 보완해 주더라고요 왜 단품 구매가 안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꿀조합 중에 하나가 엽기 떡볶이 교촌 허니콤보인데요 솔직히 맛으로는 어,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가지 이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두 곳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 허니콤보보다는 좀더 저렴한 점 이런 것들을 들면 그래도 시켜먹을 만하지 않을까 이네 가지 맛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고추 맵궁 달콤치즈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따로 먹었을 때도 괜찮고 찍어 먹었을 때도 가장 낫더라고요 안녕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나 아,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옆자로 안 시키겠구나 <웃음> 아니다 엽떡은 착한 맛이 있잖아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어, 엽떡 땡긴다 어? 나도 포로의 엽떡 시그널이 맞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여러 개 시키는 그럴 때 사이드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